안녕하세요 김강주입니다. 안녕하세요. 법문화 투자연구소 조성입니다 11월 4주차 주간 주식시장 전망입니다. 내일모레가 1 2일입니다 그렇죠? 아, 얼마 안 남았네요. 예. 네. 워낙에 올해 뒤숭숭한 투자시장 연말로 네. 갈수록 더욱 뒤숭숭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아무말 대잔치처럼 여러 전문가들의 견해가 향후 네. 시장에 대한 예상 여러 전문가들의 견해도 상당히 서로 엇갈리고 있습니다. 아, 그렇죠? 너무 많은 차이가 있죠. 예. 그걔해도 소개해 드리고, 어떻게, 어째서 그럼 이같이 혼란스러운 걔네들이 네네. 만발하는지 그 이유도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그리고 오늘 핫 이슈는 철자한리 추구. 이때는 네네. 우리가 투자 자산을 어떻게 관리하는 것이 좋을까? 무슨 단기적으로 보면 되죠. 자, 그 이야기를 중심으로 나눠보겠습니다. 자, 지금부터 11월 넷째 주 주간 주식시장 전망 출발해 보겠습니다. 최근에는 판매, 즉, 소매 판매는 증가했다고 하는데, 네네. 또 경기 침체, 일반적으로 소매 판매가 증가했다고 하면 경기 침체는 예예. 아닌 듯 한데, 예, 맞습니다. 이게 경기 침체, 실제로 유통업체들의 경기 또 실적의 전망에 관리면서 크게 또 흔들렸습니다. 네네. 이게 어떻게 설명해야 하나요? 네, 지난주에 음. 10월 미국입니다. 미국의 10월 소매 판매가 1.3% 증가로 나타났죠. 네, 경기 좋은데. 그렇죠. 이제 어, 그 이전에 어, 주식시장을 음. 좀 억눌렀던 것 중에 하나가 경기 침체에 대한 염려였지 않습니까? 예.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매 판매가 1.3% 증가를 음. 했으니 좋은 뉴스인데 그렇죠. 이런 좋은 뉴스와 더불어서 또 미국의 그 도소매 업체죠. 예. 어, 타깃이라는 회사가 있는데 타깃의 실적이 나쁘게 발표됐고 음. 향후 가이던스 또한 음. 안 좋게 지금 그 예. 나왔어요. 예. 그러니까 소매 판매를 보면은 타깃의 실적이 음. 좀 좋아야 되는데 그렇죠. 타깃의 실적이 나빴는데 그 얘기는 결국에 있어서 많은 재고 음. 많은 재고가 있던 건 창고 비용이 좀 부담이 될 수도 있고 아, 그동안에 각업체들가지거 그렇죠. 상품 재고들이 그렇죠, 많았 많았던 거죠 이걸 이제 저가에 밀어내기를 아. 한 결과가 아마 10월 소매 판매가 1.3% 음. 증가를 이어진 걸로 나타날 것이고 그러다 보니 타깃 같은 음. 이런 회사들은 판 것은 많이 팔았는데, 음, 마진은, 이제, 별로, 그렇지, 없었죠. 마진은 이제 별로 없었던 아, 이런 문제가 아, 아, 지난 한 주간에 있었고 더불어서 이제 세인트루이스 그 연운 음. 총재인 블러드 총재가 음. 어떤 얘기를 했냐면은 그동안 이제 가이던스 상으로는 음. 어 마지막 그 최종 기준금리가 미국의 기준금리가 5에서 5.2% 5, 음. 5 정도까지가 음. 맥시멈으로 보고 있었는데. 예. 7 5는 물론이고 음. 맥시멈 7까지도갈 수가 있다라는 음. 기자 얘기를 했어요 예. 이제 이런 걸 본다면 이제 그렇게 딱 들어보면 음. 들어보면 7라는건 약간 아무리 음. 여는 총재, 지역 여는 총재 말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좀 오버했다. 오버는 느낌? 음. 느낌이 분명히 있는데, 시장은 음. 이것으로 인해서 지난주 목요일날 예. 발표 기자회견을 했는데, 목요일날 미국 지시가 빠지면서 음. 우리나라도 금요일 안 좋게 예. 끝나버렸거든요. 예. 그것이 오늘 월요일까지 영향을 좀 미치고 음. 있는데, 이제 이런 거죠. 투자 심리가 좀 회복되는 CPI가 음. 어, 7.7%로 음. 발표되면서, 예. 분위기가 좀 좋았었는데 좋았는데. 여전히 여는 음. 그 연준은행의 총재들의 발언이 시장이 좀 먹혀들어가고 음. 있다는 건 투자 심리는 여전히 취약하다 음. 예. 이렇게 정리할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자, 그럼 이번 주에 우리가 좀 살펴봐야 할 이슈들은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네, 이제 네 가지 정도로 이제 우리가 정리할 수가 있겠는데, 음. 한국은행의 이제 마지막 금융통화위원회가 이제 우리나라로 음. 이제 24일 목요일 날 있는데. 0.25 정도를 다 예상을 하더라고요. 0.25 정도로 베이비 스텝을 얘기하는데, 음. 그 자체는 별로 사실은 음. 우리나라의 금리 정책이 어떠냐 이런 것에 대해서는 음. 미국의 금리 정책이 워낙 중요하다 보니까, 예. 아, 이것에 대한 중요도는 낮은데 단지 여기에서 이창용 이제 하는 음. 총재가 미국의 금리 정책이 향후에 어떻게 될 것이라고 하는 것과 관련된 어떤 코멘트를 음. 좀 기대를 하고 있는 예. 것 같아요. 왜그들면 이창용이 세계은행에서 본인이 근무했고 음. 금리와 이런 데에 대해서는 굉장한 좀 자신감을 예. 보이고 예. 있잖아요. 예. 그와 관련돼서 아무래도 이제 투자자들 입장에서 본다면 어, 그에 따른 미국의 금리 정책에 대한 음. 발언은 아무래도 좀 무게감 있게 들리겠죠. 예, 최근에 또 미국에서 뭐 7% 이야기도 있고 했으니까. 그렇죠. 예, 예. 이런 부분이 있고. 두 번째는 이제 미국의 전통적인 소비 시즌이 시작되는 음. 블랙프라이데이이죠. 예. 24일 목요일 음. 미국 시간으로 추수 감사가 시작이 음. 되고 블랙프라이데이니까 금요일 날이 되겠죠. 음. 금요일 날부터 이제 대할인 음. 세일이 이제 이어지면서 예. 그다음에 산타 렐리로 이어지는 음. 게 과거의 일반적인 음. 패턴이었고 무엇인가 블랙 프라이데이는 투자자들에게는 환호성을 지르는 예. 좋은 의미로 받아들여지는데 예. 아까 우리가 좀 얘기를 했듯이 10월에 미국의 소매 판매가 음. 1.3%가 나왔고 1.3%는 어 창고에 쌓여 있는 많은 재고를 정리하는 음. 어 저가로. 음. 어 세일을 하는 것과 음. 관련돼서 이미 한번 지나간 그렇구나. 얘기가 돼버리다 보니까 <웃음> 예. 아무래도 블랙프라이데이는 김이 좀 빠져버린 그렇겠네요. 이러한 부분이 좀 있어서 블랙프라이데이 이번에는 짠 하면서 그렇죠, 나와야 되는데 그렇죠, 예. 짠 하면서 등장하기가 힘들어 그런 부분이 그랬는데, 좀 예. 낙할 것 같고 더군다나 음. 또 하나는 아직도 인플레이션과 생각하고 예. 물가 지수를 생각한다면 블랙프라이데이의 어떤 세일 정책도 음. 좀 어, 유축되지 않을까. 이런 예. 부분이 있어서 기대하기 힘들다. 그런데 최근에 있어서 이제 여러 가지 경제 지표라든지 음. 이제 기업의 이제 실적 시즌도 네. 다 끝나가는 와중에 이제 11월에 있었던 FMC 회의의 의사록이 공개가 되지 않습니까? 음. 이제 23일날, 예. 미국 시간으로 23일날 이제 의사록이 음. 공개가 돼요. 근데 과거에 이제 최근에 한 3개월을 보면은 어여훈 FMC o 회의를 하고 나서 여훈 총재의 기자회견과 어, 회의록의 내용과 이런 것이 미스매칭이 좀 예. 있다 보니까 과거에는 FMC o 의사로 공개가 시장의 영향력이 좀 음. 적었는데 이번에는 두 가지 하나는 여훈의 예. 어떤 유언들의 최근의 어떤 발언의 음. 어떤 어, 강도라든지 여훈의 총재들의 의견이 틀려진 거고 음. 누구는 아, 이제, 좀 더, 이제, 그, 신중해야 된다. 음. 누구는 여전히 올려야 된다. 음. 이런 속에서, FMC 의사록이 어떻게 쓰여졌는지는 조금은 시장에 음. 남다르게 이번에 영향을 미치지 않을까. 예. 이제, 이런 부분을 어, 말씀을 드리고, 이제, 코스피 밸리에이션 이제, 논란과 관련된 부분은 뭐냐면은, 지난주에도 한번좀 음. 언급이 된 부분이 있었는데, 최근에 2,500포인트까지 올라가면, 갔는데도 불구하고, 음. EPS 추정치는 계속 떨어지다 보니까, 예. PER은 계속 이제 올라가는 이런 부담이 좀 있었겠죠. 음, 예. 그렇다고 한다면 결국에 있어서 큰 그림에서 본다면 최근에 상승은 EPS를 동반하지 않은죠주당순이 음. 상승을 동반하지 않은 주가 상승으로 이어졌다는 측면에서 본다면 예. 아무래도 어 2,500을 돌, 추가적으로 음. 돌파하는 데는 어, 굉장히 부담이 있지 예. 않는가 하는 뭐 이런 생각을 좀할수 어, 있겠습니다. 예. 자 그러면 앞서 말씀드렸. 오늘의 하디슈입니다 그래서 네네. 구체적으로 우리가 투자자들은 어떤 전략을 염두에 두어야 할지 자, 그것을 우리가 철저한 실리추구라고 타이틀은 달아놓았는데 네네. 이 배경이 뭔지를 지금부터 조금 하나씩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이제 우리가 이제 철저한 실리추구를 이제 여기서 해야 된다는 음. 말은 좀 해석을 해드리자면 예. 이런 거죠. 어, 지금 제 우리가 몇 음. 가지 이제 그 어, 테마를 가지고 말씀을 예. 좀 드려보자면 지금 두 가지 꼭지를 지금 우리, 음. 제가 다루는 게 반대되는 의견입니다. 예. 누구는 좋을 것이다, 누구는 나쁠 음. 것이다가 계속 세 페이지 정도 이어질 텐데, 그, 그 얘기는 굉장히 극과 극으로 음. 이렇게, 저기, 의견이 엇갈리고 예. 있고, 제가 여러 가지 뉴스를 계속 취합하는 과정에서 보다는 최근처럼 음. 이렇게 극과 극으로 엇갈린 상황들이 전개된 건 흔치 않은 예. 일이에요. 예. 그 얘기는, 아, 모르겠다. 음. <웃음> 이거죠. 모르겠다. <웃음> 또 하나 는또 하나는 얘기는 아, 변동성이 심할 것이다. 음. 오를 때팍 올랐다가 떨어지면팍 떨어질 수도 예, 있다. 예. 이두 가지를 한다면 실리 추구는 어떤 의미냐면은 먹었을 때 빨리 음. 팔고 예. 또좀 떨어지면 좀 사고 음. 이러한 전략이 이번에는 맞지 않을 까 지금 방이는 짧게 잡고 예. 오르면은 음. 빨리빨리 이익 실현을 추구해야 되잖아요. 그렇죠. 예, 예, 이렇게 얘기를 예, 예. 먼저 드리는데 일단 단기 전략입니다. 그렇죠. 그렇죠? 예. 어 그랬을 때 이제, 번스타인이 어떻게 얘기를 했냐면, 실적 침체가 온다. 음. 근데 이거는 우리가 이제 다 아는 얘기예요. 네, 여러 차례 네. 실적 침체에 대한 부담은 늘 우리가 네. 지금 최근에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근데 실적 침체가 온다는 말의 의미는 뭐냐면 은어 CPI 미국의 소비자 물가지수가 음. 올라가면서 주가가 굉장히 음. 에, 좋았지 않습니까? 예. 그 나스닥 지수로는 예. 주간 지수 기준으로 뭐 7%가 올라가죠. 그렇죠. 하루에, 그렇죠? 그렇죠. 예. 에, 올라 주간 기준으로 8% 오른 음. 그런 것과 관련돼서 본다면 실적 침체가 오니까 음. 그렇게 최근에 많이 뛰었을 때는 그것에 음. 대해서 의미를 부여하지 말고 이익실를 해라 음. 하는 얘기고 그 다음에 이제 토마스 브루스는 어떻게 얘기했냐면 아니다. 계절적인 요인으로 본다면 즉 어, 산타랠리가 음. 오고, 이런, 여러 가지 본다면, 계절적 요인으로 보더라도, 기술적 요인으로 보더라도, 기술적 요인은 뭐냐면 많이 빠졌다는 예, 얘기죠. 예. 그래서, 계절적, 기술적 요인으로 본다면, 충분히 12월까지 음. 상승할 수도 있다. 본스타에는 예. 실적 침체가 오니까, 예. 먹었을 때 빨리 팔아라. 음. 이제 굉장히, 그, 어, 상반되는 얘기를 하고 있고, 음. 지금 이제, 요 내용이 굉장히 좀 중요한 부분이 있는데, 월가에서 대표적인 황소, 즉, 강세론자, 음. 이제 주식이, 예. 계속 좋을 거라고 음. 얘기했던 어 콜라노빅이라는 재피 보관 음. 수석 전략가가 있는데 이 황소는 올라간다고 음. 주장을 해야 되는데 최근 증시 반대에 속지 말아라. 음. 황소가 얘기한 거예요. <웃음> 매수 대신에 차익 실현을 해라. 예. 그러니까 올라간 강세론자는 이번에 한계가 있는 상승이니까 음. 좋다고 생각하고 매수의 전략보다는 음. 먹었으면 빨리 팔아라. 음.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또 이제 월가의 대표적인 곰이, 그, 마이클 버리라고. 있는데 곰이니까 좀 약세 쪽인데, 그죠? 렇죠 늘. 예. 그리고 마이클 버리가 2008년도에 빅쇼이라는 음. 영화의 주, 주인공, 예. 모델의 모델. 예. 그 영화의 주인공의 음. 모델인 분인데, 이 마이클 버리는 주로 공매도라든지 숏, 이제 그, 하락이 배팅 위해서 예. 돈을 많이 챙기고, 최근에도 음. 어 본인 스스로가 어떻게 에, SNS에 얘기를 했냐면은 음. 내가 최근 하락장에서 숏을 를 얼만큼 쳤는지 음. 알고 나면은 여러분들은 놀랄 것이다 음. 이런 얘기까지 한 사람이에요. 예. 그러니까 엄청나게 숏을 쳐서 돈을 벌었다는 예. 얘기는데 그런데 마이클 버리가 11월에 음. 10월 말 11월에 걸쳐서 다섯 개 종목을 음. 집중 매수를 했어요. 예.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은 무엇인가 바닷권의 냄새를 맡았다는 음, 거죠. 음. 계속해서 슛을 치던 사람이 이제 음. 전반적인 슛이 아니라 그 중에서 다섯 개 종목에 대해서 주소 담았다. 주소 담았다는 예. 얘기예요. 그러니까 예. 조금 우리가 투자 기간을 어떻게 가져갈지의 음. 문제의 얘기를 음. 지금 하는 거죠. 단기적으로 음. 본다면 지금 빨리 이익 실현을 해라. 음. 좀긴 호흡으로 본다면 마이클 버리 같은 쇼 전문가조차도 음. 최근에 다섯 개 종목을 샀다 음. 이런 걸 한번 염두에 둘 필요가 있고 자 황소와 곰이 완전 반대로 움직이는 거다 그죠? 그렇죠. <웃음> 그리고 황소는 이제 팔아라 했고 곰은 예. 계속 파랑으로. 팔다가 예. 이번에 이제. 사라는 얘기는 안 했는데 예, 예. 나는 이렇게 샀다고 예, 예. 공개를 했어요. 어쨌든 이제 전반적으로는 예. 약세장이다. 오히려 예. 주가가 싸다. 지금 예. 매수 기회다 라는 뉘앙서잖아요. 그죠? 그렇죠. 그렇죠. 예. 예. 본인이 나는 이렇게 샀어요. 그리고 다섯 개 종목이 공개가 됐어요. 예. 중요한 부분은. 예. 근데 UBS는 아까 얘기했듯이 가파른 디스인플레이션. 그러니까 음. 어, 디스인플레이션은 뭐냐면 지금 인플레이션이 문제가 되잖아요. 음. 예. 인플레이션이 문제가 되는데 디스인플레이션. 그러니까 이제 인플레이션이 정체가 된다는 음. 얘기죠. 그럼 인플레이션 때문에 안 좋았는데 음. 디스인플레이션이면 이제 좋아야 되는데 예. 그건, 그것은 건그 정책적인 측면에서의 지금의 금리 인상이라든지 약화될 음. 때는 좋지만 실질적으로 디스인플레이션은 물건 가격이 떨어진다는 예. 얘기를 하고 이 물건 가격이 떨어지는 것은 당장 주가에 안, 안 좋아서 예. S&P500이 지금 3,900포인트에서 왔다 갔다 예. 하고 있잖아요? 예. 근데 2,550까지 빠진다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어요. 지금보다 엄청나게 몇십 퍼센트 더 빠진다. <웃음> 그러니까요. <웃음> 그러니까 이제 UBS는 디스인플레이션에 지금 주목을 하고 예. 있다는 것도 투자자들은 좀 알아야 되고 음. 그렇지만 또 제레미 시겔이라고 이제 왓슨 그 스쿨의 유명한 음. 그 책을 쓰고 하던 유명한 비전 이제 노인인데 음. 이분은 어떻게 또 얘기를 했냐면은. 12월에 50bp 올리면 더 이상 금리 올릴 일은 없다. 그럼 무조건 지금 주식 사야 되네. 그렇죠. 예, 예. <웃음> 그러니까 하지만. 지금 누구는 2,550포인트까지 빠진다고 하는데 예. 제레미 시겔 교수 같은 사람은 5 0 b p 오오르는게 마지막 금리 인상이다. 예. 자, 어떻습니까? 지금 제가 그러네요. 아까 처음에 모두의 얘기를 할때 너무 극과 극인 예. 얘기가 계속 이어지고 있는 건 예. 주문 현상입니다. 예. 근데 이게 끝이 아니더라고요. 예, 그렇죠. 근데 <웃음> 네, 마지막으로는 더 이상 또 얘기할 것도 어. 없는데 여기서 이제 주목할 것 중에 하나는 뭐냐면은 뭐 RBC 캐피탈 얘기 말고 캐시우드 음. 다 아시죠, 예, 돈나무 언니? 예. 근데 캐시우드가 어떻게 얘기했냐면은 혁신의 시기가 다가오고 있다. 음. 광란의 20년대가 재현될 음.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 요 이제 이 얘기의 함의는 뭐냐면은. 최근에 코로나도 이렇게 되고, 이렇게 이렇게 됐으니까, 음. 이런 때는 새로운 신성장 사업이 늘 예. 도출이 됐다. 항상 그랬죠. 역사를 예. 돌아보면. 예, 예. 항상 이렇게 돌아, 돌아보면 은 음. 그랬는데, 그렇다면 은 어디서인지 모르지만 새사이 지금 도단하고 있다. 예. 그런데 이게 어느 때랑 대비할 수 있냐. 음. 광란의 20년대. 예. 여기서 광란이라는 단어도 중요하고, 20년대라는 단어도 중요한데, 20년대는 어, 어떤 거냐면은, 1918년도, 13년도, 18년 음. 사이에 1차 세계대전이 있었고요. 예. 그 다음에 1917년부터 스페인 독감이 유행을 음. 했죠. 1차 세계대전에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이합집산을 하면서, 전장에서 예. 이합집산을 하면서 스페인 독감이 음. 급속하게 퍼졌겠죠. 음. 그러면서 많은 사람이 죽고 하면서 이런 시기가 지나고 나니까 20년대에 접어들어서는 음. 신산업이 음. 등장을 하고 새로운 기술들이 나오면서 음. 엄청나게 에, 했다, 성장을 경제가. 한 거죠. 예, 예. 그 결과가 1929년에 음. 미국의 대공황이었죠. 음. 지금 이제 코로나와 스페인 독감하고 음. 이제 겹치는 부분이 좀 있고. 최근에 이런 침체 음. 상황에서도 무엇인가 새싹이 돌아나는걸좀 주목할 필요가 있지 않느냐 우크라이나 전쟁도 세계대전하고 또 조금 대치할 그렇죠, 만하든요 그렇죠? 사실 그렇죠. 우크라이나 그렇죠. 전쟁이 전 세계 나토 전쟁을 그렇죠. 대신하고 있잖아요 네. 이런저런 부분을 음. 좀 본다면 결국에 있어서 캐시우드 언니가 음. 최근에 뭐 논란의 중심에 있고 어, 계속해서 음. 양측이 소년이 아니라 소녀처럼 음. 말이 맞진 안적이 더 많지만 한번 이런 말은 한번좀 주목할 필요가 음. 있지 않는가 하면서 에 이번 주 주간 투자 전략은 아까 말씀드린 대로 철저한 실리치고 음. 철저한 실리치가 무엇이지라 아까 설명을 드렸으니까 더 이상 말씀을 안 드리는데 결국에 있어서는. 그도가 이제 본인이 가지고 있는 음. 종목 중에 아웃퍼폼한 종목이 있다면 좀 많이 먹은 그렇죠. 예, 예. 아니 많이 먹을 가능성은 좀 없는데 <웃음> 단기에 좀 상승한 예. 종목을 가지고 있을 수도 예. 있어요. 예. 그랬을 때 그런 아웃퍼폼 종목에 대해서는 과감하게 이익 실현하고 음. 미련 갖지 말고 그다음에 이제 장기 낙폭 과대 종목을 음. 신규 편입하는 예. 장기 낙폭 과대. 예. 예. 장기간 낙폭이 큰 음, 이런 종목을 신규 음, 편입을 좀 해보는 것이 어떨까 하는 주간 전략을 한번 제시를 어, 해보고자 합니다. 예, 오늘 이렇게 해서 11월 4째 주간 주식시장 전망 철저한 실리추구라는 내용을 중심으로 깊게 한번 나누어 보았는데요. 철저한 실리추구 그러니까 시장 상황에 민감하게 대응하자는 뜻인데 그렇죠, 좀 민감, 좀 자유정리하셔서 예. <웃음> 민감하게 네. 예, 어, 이처럼 시장은 어디를 튈지 모르는 공과 같다. 요즘 주식시장이 아마 투자하시는 분들 다 그렇게 느낄 겁니다. 그 이야기입니다. 저희도 매주 이런 이야기들을 물론 시장은 매주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네. 큰 틀에 있어서는 비슷한 상황이 계속 전개되고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매주 매주 어떤 관점에서 어떤 이야기를 차별적으로 해드릴까가 늘 고민입니다만 어, 연말로 다가갈수록 또 시장의 전문가들이 서로 다양한 견해들이 섞여 있는이 어수선한 때에 가능하면 조금의 이익이라도 이익을 결정짓는 게 좋겠다. 아, 이 말씀을 드립니다. 네, 네. 어, 우리 조 위원님께서는 앞으로 한달 정도 또베트남의한달 사리, 예, 예, 한달 사리로 베트남에 예, 예. 그해서한4주 동안은 뵙기는 힘들다, 그죠네잘 예, 예. 예, 다녀오셔서 예, 잘다녀겠습니다또 어, 어, 훌륭한 통찰력으로 <웃음> 어, 다한번 만날 때 유익한 이야기를 좀 들려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해서 1 1월내째주 주간 주식시장 전망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